저는 2 5살 전세련입니다. 한 사람에서 들수쳐 처져가지고 그 때문에 하러 왔어요. 계속 렇게 쑥소리 많아가지고... 여기가 엄청 들어갔는데? <웃음> 완전 여기가... <웃음> 안녕하세요, 풀디비 시청자 여러분!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정말 고민하지 마시고 진짜 해보시면 딱 아실 거예요. 너무너무 달라져요.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구독! 좋아요! 많이 눌러주세요! q 미 박사 뽑겠습니다 하나 둘 셋! 아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<웃음> 네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저는 그냥 수업 들으면서 한두 달간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. 중국어를 와우.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있어서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 계속 듣고 있어요. 중국 팬분들한테 혹시 중국아 <웃음> 진짜, 아, 아, 네. 아, 진짜 짧게 그러면은 다아도 네. 신이 앤 콰이 러 이렇게 말하겠습니다. 네. 저는 여기 얼굴에 지방 흡입술을 했었어요. 저는 여기 턱은 안 하고 이쪽 그 중심으로 했었어서 이쪽이 진짜 많이 빠진 것 같더라고요, 전에 비해서. 그 제가 얼굴에 광대가 없는 편이어서 이쪽에 살이 약간 U라인처럼 이렇게 W처럼 돼 있었거든요? 그게 엄청 스트레스였는데 딱 거기만 빼주셔가지고 얼굴이 엄청 자연스럽게 라인이 나오는 것 같아서. 네, 맞아요. <웃음> 맞아요, 맞아요. 어, 아니요, 저는 딱그 첫날만 이제 부목을 붙이고 있는데 그날 이후에 바로 친구를 만났었거든요. 근데 거의 모르더라고요. 아예 몰랐어요, 친구도. <웃음> 네, 몰랐어요. 두 번째 날, 이제 엄청 자주 보는 친구를 봤는데, 그 친구가 얼굴 보고, 아,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, 아, 뭐지, 뭐지? 계속 <목소리> 이러는 거예요. 갑자기 뭔가 예뻐진 것 같은데? 그래서 그냥 저 혼자만, 음, 다 아는구나, 네. 이렇게, <웃음> 어, 달라졌구나, 이렇게 뿌듯했습니다. 어, 따로 불편했던 건 없는데, 이제, 더 이상 살찌면또 관리를 해야 되니까, 그 부분 말고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. 네네. <웃음> 아니요, 근데 전 오히려 갑자기 너무 많이 변하면 그것도 부담스러워 가지고, 그리고 제 얼굴 자체가 원래 이제 그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만족했던 것 같아요. 혹시 부모님도 몰라요? 부모님도 몰랐어요. 근데... 너 누구야? <웃음> 저희 부모님도 처음에 그냥 약간 멍이 한이만하게 들었었어요. 그래서 처음에 딱 보시고 또뭐 주사마다 어 그냥 뭐 주사 맞고 왔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그런 같은 말은 하지도 마세요. 뭐뭐야 뭐, 거짓말? 아무래도 사진 찍을 때나 이럴 때 확실히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. 그 셀카로 보면은 그 제가 아이폰인데 엄청 사실적으로 나오거든요. 근데 그 라인 자체가 확실히 달라져서 그 부분이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. 모샵은 많이 하네요, 이 아, 샵 하면은 너무, 너무 이렇게 깎은 것처럼 나와서 그냥 자연스럽게 두는것 같아요. 땡기미 같은 게 있어요. 얼굴 이렇게 땡기는 거. 아, 네. 그거를 원래 일주일만 하라고 하셨는데, 저는 뭔가 그더 관리를 하고 싶다 이런 날에 그냥 하고 자거든요. 그 붓기를 아... 빼기 위해서. 그래서 그 점은 그냥 제가 혼자 하는 거여서 그게 좋더라고요. 저는 원래 좀 겁이 많아서. 병원을 사전에 많이 찾아봤었어요, 후기 같은 거를. 근데 확실히 그 지방흡입을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거라 엄청 믿음이 갔던 것 같아요. 원장님 딱 보자마자 제가 그 고민인 부분을 딱 짚어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진짜 전문적으로 이거를 많이 하셨구나 이게 확 느껴졌어요. 저는 한 9.5 정도 주고 싶습니다. 이뭔 개... 100점, 100점 만점이라고 그랬는데아 100점. 100점 만점이면 95점? 95점? 네네 네. 나머지 5점은 어디 나머지 5점은 제가 여기를 다니기 전에 너무 다른 걸 많이 했어서 돈이 아까워서 그 돈이 아까워서 헛소리 하지마 임마 좋은 점은 우선 그 제가 고민인 부분만 딱 해결됐다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원래 보통 원하는 부위가 딱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딱 해소해 준거준 부분이 좋았고 다른 나쁜 점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네, 저는 그렇게 그 저는 피부 자체가 원래 많이 붓는 편도 아니어서. 붓기가 크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자주 보던 아버님도 네, 막 <웃음> <웃음> 그쵸, 맞아요 확실히 얼굴이 딱 보이는 부분이라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본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꿀 수 있어서 저는 되게 많이 추천하고 있어요 원장님 이번에 원장님을 손을 통해서 다시, 다시금 저의 라인이 되살아났습니다. 정말 감사드리고, 어,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원장님을 찾아가서 많은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건창하세요 아, 제가 이미 많이 추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, 주변에도. 그게 어떻게 보면 최고인데. 아, 그쵸, 그쵸, 그쵸. 더 많이 홍보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두 달이 지나서 저는 두달차 후기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붓기가 거의 다 빠진 상태고요 우선 이렇게 카메라로 찍었을 때 얼굴 선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V라인이 되어서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고민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지방흡입으로 어, 원하시는 부위만 딱 제거하시는 것도 저는 너무 추천드려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